기아대책과 좀 협업을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관련해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기아대책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제가 파이든 제적을 당했어요 안다 멤버십을 만들고 있습니다 <웃음> 부잣집 도련님 스타일 이거 하나 이제 못 듣는 이곳에서 하게될 콘텐츠대로 기대해 주십시오 셜록오늘상의 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좀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실 이것저것 할게 많아요 지금도 늦어서 빨리 차를 타고 가야 될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피디님 모시러 먼저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에서 봐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에 가냐면 기아대책에 가요 제가 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기아대책과 좀 협업을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관련해서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은 기아대책 담당자님들 만나러 일단 PD님과 함께 기아대책으로 갑니다 사실 브이로그 이렇게 또 찍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요 유튜브 지금 3년차인데 카메라 앞에서 낯가져 괜니막 부끄럽네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선 기분이라서 아니 내가 왜 오늘 브이로그를 찍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 희재라는 아이가 있어요 <웃음> 주일날에 교회 와가지고 전우사님 근데 요즘 브이로그는 안 올리세요? 이러는 거야. 일상 브이로그를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전우사님 평일에 뭐 하는지 궁금하대요 한번 찍어볼게 해가지고 오늘 찍는거야 네.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이고, 무사했습니다 아, 어, 빨리 가야 되겠네요 네. 아, 생각보다 늦게 출발해가지 예. 네. <웃음> 아유, 우산님 우리 <웃음> 둘다 제작당했잖아 사인디언제작당한서 유튜브를 풀어도 되나요? 어, 나쁘지 않죠 여러분 제가 파이디온 제적을 당했어요 제가 무려 6년을 파이디온에 있었는데요 6년을 쏟아부었는데 6번 못 나가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막하기에 이제 저는 파이디온이 아닌거죠? 전다 사장님 구해조 네. 홍지 찍어볼 생각 없으세요? 구해조 홍지를요? 네, 네 찍어요 오늘은 유튜브 멤버십을 내가 저번 혼자서 한번 봤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등급을 정말 여러 개로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유튜브에서 그냥 폼을 만들어 놓은 등급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유명하시더라고요>. 아유 아쉽네 아유 아아아닙아다아제아뵙아돼 아유 아유 아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니아사 아유 아요 아유 아유 아유 아라아이아널아통 아유 아유 아많아고아을아고아는아하아님아서아신아향아이아고아는아각아해 아유 아게아흘아보아고아다아는아각아있아서 아유 아유 아영아력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츠아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한 개인의 유튜브 채널로 어떤 이들의 어떤 그렇게 매칭을 시켜준다라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감이 할수 없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저의 영역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전문 분야도 아니고 이렇잘 아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서치를 해봤는데 마침 그때 기아 대책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어기아대책 처럼 이런 공신력 있는 이런 그런 단체가 함께 주신다면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도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시고 좀더 도움을 얻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저런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웃음> 다들 바쁜 시간 내셔서 감사 드려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귀하대책과 미팅을 마치고 수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교회 근처로 왔고 카페를 일단 가려고 합니다 택님도 <웃음> 많이 뭔가 지쳐보이네요 힘드세요? <웃음> 아니요 행복해네 <행복하게. 웃음> 여러분 저희는 지금 카페인데요 저희는 이제 뭐라고 해느냐면요 <웃음> 멤버십 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 아마 들어가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멤버십이요. 여러분들 저희 멤버십이 시작됐습니다. 영원이에요. 다른 날들이 펼쳐지게 기합니다 <웃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요네 여러분 저는 이제 카페에서 할 일들을 좀 했고요 저녁을 먹을 때가 돼서 저녁을 먹고 스튜디오 겸 사무실로 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먹을 때도 좋겠어서 저희 여름은 마라탕 먹어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좀 꼬바르리자 여러분 사장님이 이쁘게 담아주셨대요 잘 <웃음> 먹겠습니다 네, 네, 근데 마라탕 먹면안 먹었는데 지금 마라탕 먹방 이후로 먹어요 정리에 먹으려 고래요 그래.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살거 없는데? 당신만 사면 돼요 뭘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찍고 있어요? 네 뭐... 김학이 한 선물 드려요? 나쁘지 않죠 어때요? 오 나쁘네요 <웃음>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 이제 꾸밀 만한 거 사려는 거니까 꾸밀 만한 거 벽에다 붙일 거잖아 벽이 우리 되게 허전하잖아 음. 액자 같은 것도 있네 이거 괜찮다 느낌 있나요? 걸 수도 있잖아 예. 네. 2만원 선으로 골라보세요 오. 좀 통큰데요? 예. 네. 진지할까요안되된 네. 소리 하지 마시고 <웃음> 마지막으 여기 한번 보고 갑시다 예. 네. 러그는 있다며요. 네, 그래도. 귀엽다. 음. 응. 음. 되게 좋다. 갑시다. 예. 오늘 액자 잔뜩 샀네요. 네. 아유, 다행이네. 액자 3개 샀습니다. 예. 아이고, 동만원나치 쇼핑하기 컨텐츠 같아요. 어, 진짜 쓸데없네요. 예. 저희 이제 스튜디오로 향할까요? 예. 다시 봅시다, 여러분 저는 당수동 스튜디오를 도착했습니다. 어, 계시네요. 오늘 찍던 브이로그 연장선 맞죠? 네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하려는 걸 저희는 지금 원래 예한교 교육관으로 사용되려고 하는 공간인데 저희 헌의 일상팀이좀 사무실경 스튜디오를 쓰려고 요즘 준비 중이어서 각자 꾸밀 거 하나씩 갖고 오기로 요 간단하게 의논할 거 있으면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어, 여기 소개해주세요 네. 편집자님 계시거든요 페의자님 얼굴은 페의자님이 알아서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지금 얼굴 안 찍고 있어요 페의자님 <웃음> 네,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네, 얼굴 밑에 어, 부분을 이렇게 아. 출연해 주시기 했습니다 아, 나쁘지 않네 우리 각자 꺼내보시죠 일단은 우리 나이 손으로 하시죠 어린 손으로 아 어린 손으로 <웃음> 네. 네, 어린 손으로 시작하시죠 빛나는 램프? 램프? 네, 미니 램프인데 여기를 약간 화사하게 꾸미고 싶어서 꼬마전구를 가져오고 싶었는데 꼬마전구가 집에 뭐다 넣어서 <웃음>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전전 들어가면 잘되잖아요 음, 이렇게 되어오면 같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하게 어... 네. 될것 같아요. 저는요, 저 저는 조명입니다. 예쁘죠, 이거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 어머니의 당근 중에. 바다 익선으로는은게좋 네. <웃음> 네, 아, 나. <웃음> 이놈. 뭐. 이름이 뭐이은 거다. n e 이 is sung. Yang, yang is a name. There's 이 honey. Honey. e k 액자. I got it. I mean, I l 여러 가지 이렇게 I love it. I 이 o v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 l 하는 자치로봇들이 이제 벽에다가 공면못 뜰잖아요. 그래서 이렇 벽지에다가 할수 있는 후크 이렇게까지 해서 헌양이 어, 진짜 많이 준비했네요. 이거 예. 한번 예. 달아보자 <웃음> 우리. 무슨 이렇게 <웃음> 뜯는 어야 부잣집 조련님 스타일. 이거 하나 이제 못뜨네 <웃음>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뜯냐? 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 말하는 거 아니죠? 저 말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지금 말한 거예요? 예. 시청자들한테 아, 예. 말한 거예요? 아, 예. 자, 여러분 아까 그 방이 이렇게 꾸며졌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근데 네. 아직도 조금 좀 허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다음까지 조금 더 여러 가지 보충해서 꾸며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게 될컨텐츠들 기대해 주십시오. 환영이도 고생했습니다 환영이 귀엽게 잘자존할예요 이제 네 여러분 오늘 이제 브이로그 오랜만에 또 일상 또 평일에는 또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연하고 재밌는 또 유익한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